아, 너무 덥다 아,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힐 방법은 없는 걸까 어, 덥, 덥, 덥, 덥, 덥. 어, 아, 물을 먹어도 덥네 어, 어. 아, 아... 딸 너무, 너무 덥지 않니? 너무 더워요 아빠 아 안되겠어 이한 조각 남은 수박을 어 오. 어. 그래도 어? 덥다. <웃음> 리아야. 이 멍청이들, 이열치열도 모르냐? 뜨끈나 코코아를 먹으면 시원해진다고. 음, 음, 음, 음, 어? 몸이, 몸이, 우! <웃음> 그니까, 러이 더운 날에 뜨거운 걸 먹으면 어떡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아. 워터파크 가자. 워! 워터파크! 워터파크야! 입양한 수호에 수영장 있는 거 알지? 자 수영장 가서 우리 무더운 여름을 빨리 더위를 날려버리자. 어, 더워. 와 이거요! 여기에 진짜 시원한 워터파크가 있거든. 너네 보면 완전 난리 날걸? 빨리 와 빨리 와. 어? 어?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여기 여름인데. 왜 온천이냐? 원래 여기 원래 수영장 있었던 곳이잖아! 아빠, 여기 온천으로 바뀐 지꽤 됐어요! 아! 리아야, 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물이, 뭐, 이열치열도 모르세요? 한번 들어가 봐. 아니, 뜨끈한 물에 들어간다고. 어어어어어어! 나 어! 이거! <웃음> 어! 리아가 진짜 익어버렸네. 완전 다 까매졌어. 아 이런 뜨거운 물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여름에 입양 아직 이런 것도 안 만들어주고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가 그냥 워터파크로 찾아가자 응! 멀리 가면 되지 뭐 따라와 워터파크 고고 진짜 시원한 워터파크에 놀러 갈 거예요 타타타 타, 타. 가자 이거면 얘들아 여기 이거 진짜 시원하다 시 너무 시원해. 시원해. 워터파크!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자 이제 워터파크를 제대로 즐겨 볼까나? 우리 수영복도 입었잖아 그치? 예! Yeah. 예나 yeah. 슬플 때 힙합 춤을 춰 <웃음> 슬플 때 힙합 춤을 춰자 <웃음> 그러면 우리 간단한 거부터 타볼까요? 야! 저거 뭐야? 일자로 쭉 떨어지는 저 워터파크 저거 뭐야? 이야 벌써 워터파크에 온 기분이에요 야 우우! 이미 왔어 짱구 엉덩이 걷기 얘들아 이거부터 우우. 탈 거야 이거 네이거탈 거고 옆에 실행을 눌러보도록 해 그럼 빨간다 리자여기에 워터파크 이름은 낙카미 충격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쓰세요 옆에 쓰세요 여러분 너무재밌밑타 봐. 아들아. <웃음> 재밌들아꽉 잡아. <웃음> <웃음> 완전 대박. 완전 <웃음> 시원해. 응. 아 너무 신나 있죠?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서 기분이 좋아 자, 그리고 뭐타 뭐 볼까? 뭐타 볼까? 어, 이거 타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재밌겠다. 토네이도 트위스트. 우리 딸 이거 타 볼까? 이거 뭐, 뭐, 뭔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느낌일 듯. 준비하시고. 가 봐. 왜 진짜 못 하네. 아빠,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건 음. 저렇게 평범하면 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타는 건데? 잘하는 고 잘해보세요 출발! <웃음> <웃음> 점프해서 그냥 간다! 우와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 나, 꼈, 나 꼈, 꼈어 어? 꼬불꼬불꼬불 재밌네? 아빠! 응? 근데 여기 수영장 밑에 뭐가 있었어요 뭐? 여기 밑에 뭐? 공간이 있어요 비밀 공간이 있다? 이게 뭐나? 오? 오? 어, 음... 뭐야? 지하가 있습니다. 워터파크에. 뭐? 와, 지하수라 그러고 엄청 시원하네. 와, <웃음> 시원하다. 오, 뭐야? 아, 아, 아, 아... 좀 무서운데? 무서워요. 이게 뭐야? 니아야, 오... 이게 뭐야? 가봐. 오, 어, 뭐예요, 이게? 아... 아이씨. 네 아, 니아 먼저 출발! 와, 에이! 와, 용암이다, 에이! 용암! 에이! 용... 에이! 리아 워터파크입니다 우와 우와 유적이야? 어, 유적이 있어 여기 오 신기하다 우와? 아. 이 해변가에 엄청 큰 슬라이드 발견 와, 리아야 예너 누워도 잘 온다 엉덩이로 걷는거니? 나. 어? 나 어깨로요 <웃음> 어깨가 많이 <웃음> 넘었나보네 가자. 나! 아! 시원하다! 와하! 와 야, 여기 바닷가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었구만. 구독! 이 노란 색깔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오케이! 이 검은 색깔, 노란 색깔 이거 탈게. 번개 모양. 네. 타보겠습니다. 자, 땜목을 생성해도 가는 건데, 리아부터 가. 내 슬플 때, 리아야. <웃음> <해보고 웃음> 자, 다음. <웃음> 재밌겠다. 아, 와! 재밌겠다. 와! 아, 한번 타 볼까나?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와, 긴장되는 순간. 우 <웃음> <웃음> 너무 빨라! 와, 진짜 어떠 바꿨는 느낌이다, 이거. 이렇게 진짜 빠르거든. 우!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셨어요. 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를 좀 타볼까? 자, 이워터파크 하이라이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텔레포드를 누르고, 가장 큰 슬라이드. 어. 이게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거든? 우와! 어. 어, 어, 미아야 춤추지 마! 흔들려! 어 저+ 저요 오야오오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윙윙윙윙윙윙윙윙윙오윙윙윙윙윙윙 재밌다. 자 이제 우리 좀 많이 놀았잖아 힘들단 말이야 네 우리 레스토랑 가자 네 레스토랑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자고 네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하나 주세요 여기서 어? 그래 역시 아이스크림 치킨 암냠냠냠냠 리아야 뭐 네! 아이, 저 음료수 먹으려고요. <웃음> 누워서. <누웠어. 웃음> 음. 그러다, 그러다, 큰일 나. <웃음> 아,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음. 아, 벌써 저녁이네, 얘들아.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를 좀 즐겨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 폭죽 놀이를 할 거예요. 좋아요. 폭죽이다! 폭죽이다! 애들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치? 네! 이 워터파크 진짜 할 것도 많고 재밌었어 리아는 누워서 여유롭게 보고 있네? 이제 폭죽 끝났다 이제 호텔 가서 푹 쉴까? 네! 자 오늘 너무 재밌었구요 여름에 또 이렇게 실제로 못 가니까 응?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블록스로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호텔인데 왜 방이 없냐? 여기 쉴수 있는 방이 있어요. 맨 꼭대기. 아, 왔어. 여기요. 여기 쉴수 있는 방 맞아? 으으으으으. 아니, 난 방으로 가고 싶다고, 방으로! 풀침대다 <웃음> 오, 여기 폭포. 폭포? 오, 폭포. 오, 어, 아빠 폭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와 진짜네? 와 시원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올라왔다 저희 다시, 집이에요 다시 폭포로 와 재밌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재밌게 타봤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한 워터파크 로블록스로 놀러 오세요 아까단 오늘 너무 재밌는 워터파크 오와.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는 게 낫겠다 가자 <웃음> 가자 <가짜. 웃음> 자 경치 좋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